제2차 최고위원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이제 다시 2022년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위기, 민생위기로 우리 국민들께서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크십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제기하십니다. 우리 민주당부터 낮은 자세로 본연의 의무인 민생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제일주의를 기조로 입법 그리고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예산안 그리고 이때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산안 내용을 보니까 참 비정한 예산안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정하다 이런 느낌에 외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지하방에서 이 주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참으로 우리가 말씀드리기도 불편한 그런 일을 겪은 걸 얼마 전에 봤습니다. 이 서민들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임대주택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 6천억이나 삭감했다는 안을 보고 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정 비정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거난을 겪는 우리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가지는 못할 망정,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규모로 삭감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영업자 골목상권,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또 서민들의 고물가에 의한 고통을 좀 줄여주는데 정말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 이것도 완전히 삭감했다는 얘기를 지금 전해 들었는데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소득 부족,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청년과 또 노인들의 일자리 예산도 뭐 대폭 삭감했다는 보고가 있어서 정말로 이게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국민과 우리 서민들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정말 의문이 될 정도로 <웃음>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국회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또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당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산심사에 응하고 또 입법에 임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지금 쌀값 폭락 문제입니다. 우리는 농업을 일종의 사양산업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진국들은 농업을 안보산업, 식량안보산업 또 전략산업으로 판단하고 이미 엄청난 규모의 농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가에 대한 지원 액수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10분의 1 될까 말까 한 수준으로 매우 적은 데다가 특히 이제 주곡인 쌀값에 이런 폭락은 농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농업에 심각한 미래의 위험을 초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이게 최근에 222만원, 80kg 한가마에 22만원 하던 게 지금 17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매수, 숨에 시장 격리를 해야 되는데도 지연하거나 또는 안 하거나, 이렇게 해서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장 경리의 좀 정부가 지금 추석에 곧또 수확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더더 더 심한 폭락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부가 법에 따라서 시장 경리에 신속하게 또 과감하게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원내에서도 이게 지금 양곡법 개정을 지금 검토 중인 거죠. 양곡법 개정을 검토해서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에 나서도록 하는 입법을 저희 원내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다. 그리고 소외된 지역에서 또는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 겪는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바로 정치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협의를 하되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결정, 예산결정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